만약 자기가 내 감정이 왜 컨트롤이 안 되지?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하고 싶은데 왜 여기서 멈춰지지 않지? 왜 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은 지금 아주 강한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라고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못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홈팀에서 경기를 하는데 상대 팀의 선수에게 야유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팀 선수에게 상대 팀보다 더 많은 야유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가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이 무섭기 시작할 때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한테 이 앞에 여기 5m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쉬운 거고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이제 막시작한 선수라서 음. 당연히 해야 되고 잘할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칭찬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아... 훈련할 때도. 그냥 공 받아서 옆에 있는 선수한테 준거 가지고도 잘했어, 거 봐, 할수 있잖아. 그때 당시 이제 대, 대표팀 선수였는데도, 음. 이 옆에 있는 선수한테 준거 가지고도 스스로에게 칭찬을 했던 거예요. 골라스도 이 선수에게 볼안 뺏기고 잘 갖다 줬잖아. 이거를 그 하나부터 다시 시작했던 거죠. 아... 누구도 자기를 불행으로 낭떨어지에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누구도 자기에게 가혹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 우리 누구나 완벽하지 않은 존재야. 근데 나에게 완벽의 표준 그것도 세상이 만들어놓은 표준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한 표준이 아닌 세상이 만들어놓은 표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상처내고 그것은 세상의 표준에 내 스스로 져버리는 일이라고 난 생각해. 스스로 행복한 기준이 따로 있어야 돼. 세상의 표준을 따르면 필연적으로 나를 감옥 속에 가두고 규정 속에 가둬야 돼. 예를 들면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성불한다고 스님이 되가 한 10년 해 보니까 막잘안 돼. 그래서 뭐 나와가 결혼했다. 나쁜 짓이야. 여러분들은 아무도 1년도 못해 봤잖아. 근데 나는 얼마나 도 해봤다. 10년이라도 해봤는데 이럴 때, 아, 내가 실패했다. 스님이 내가 실패했다. 이리 받아야 될까? 아니. 야 그냥? 10년에서 안 되면 11년 하고, 20년에서 안 되면 21년 하고, 30년에서 면 30년 하고, 이성이 안 되면 조성해 하고, 그길 가고 싶으면 그냥 꾸준히 가면 돼. 딴 사람이야. 가다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가면 되고. 또! 가보니까 이게 뭐 가봐야 별 볼일 없다고 생각이 들든지 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뭐 굳이 내힘 내 갖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온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왜? 인생은 꼭 거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항상 이렇게 생각해 넌 즐거우려고 태어났는데 나는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나는 소쿨 핫하게 태어, 살려고 태어났는데 내 자신한테 좋은 걸 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 너희는 얼마나 자신한테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해봤니? 너희를 가혹하게 혼내기만 했잖아. 어, 무책임하다 안 되지만은 너무 혼자 다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근데도 사람은 내 없으면 저 사람들 어떡하나 이렇게 사는데 그렇지 않? 여러분들 죽어도 여러분들 자녀들 어린애들 좀 눈에 밟혀도 다 살까 안 살까 다 살아요. 내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살아 하지? 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사니까 너무 그렇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쪼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실하게, 근면하게는 살지만 너무 무거운 짐지고 살지 마라. 지금 행복해야지 결혼하면 행복하다, 애 낳으면 행복하다, 애가 크면 행복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행복 찾다가 다 죽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분은 마음이 병들었을 때나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때 스스로에게 위로해주고 칭찬하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더 채찍질 않아요?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 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이 우리의 노력을 좀 몰라 주면 어때요 나는 알잖아요 얼마나 고생했고 했었는지 잘했어 고생하고 했었어 분명 더잘될 거야 파이팅